아시겠다. 그러면 요거 두개 먹을까? 밀크티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저희 이제 오리지널 골드가 네. 시그니처 메뉴라서 아, 제일 많이요. 아, 돼요? 이거 병으로는 7,000원인 거죠? 네, 네. 드시고 가시는 거면 병이 네, 제공이 안 돼요. 안 아, 그러고 가져가시고포장하실 때만 아, 가능하시거든요. 네. 그러면 오리지널 골드로 주세요. 예, 어, 잔으로, 그냥, 그냥, 네, 잔으로 거 맞으시죠? 주세요. 네. 자리 앉으신 가서 져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살짝 바삭하네 맛있다 두명이야 앞으로 이동하실게요? 몇 분이세요? 앞으로 이동하실게요? 이거 두 개랑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1인 1감정 <웃음> 응. 일단 더물� a 내롤이 <목소리도> 어디 부위에요히려이 e v e n bunny, cooking, 으로 n n y c o 면 k i n g bunny, c o 둘? 둘? 짧은 밤이 있고 긴 밤이 있어 짧은 n 이 b u n n 거 cooking, bunny, cooking, 밤이 n n y 채는 좀 일찍 볶아서 식었을 수도 있어. 먹 어. 소금 너무 많이 넣나? 두꺼운 쪽 먹어봐. 소금 너무 많이 넣었다. 아, 그래? <웃음> 짜지. 아니, 이것도 괜찮은데 여기는? 응? 응 한국에 나 그랬을 수도 있지 음. 푸밥 맛은 어때? 음. 음. 음. 벌써 아좀 약한 느낌이야? 어... 부드럽다. 음 쓰질 않아 그래 좀만 먹어볼까? 만만 먹어 한 먹을만 조금만 아, 그걸 다들 음. 안 쓰지 음 그런 거 같아 맞지 음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난 버섯 진짜 좋은데. 이거 잘라 먹으면 물이 확 나오겠지? 미더덕처럼? 음, 좀 잘라줄게. 아, 어, 어, 응, 응. 잘라줄까? 응? 응? 괜찮아? 응. 좀 잘라 줄고 어, 아, 잘라겠구나 났어. 반도 잘라 줄까? 아그니이렇 버섯은 꾸면 맛있어. 응. 난 버섯 진짜 좋아. 됐어 여보, 국을 다 먹어. 응? 국을 다 먹어. 나 배불러.